짠짠 짠.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마지막 사랑니를 뽑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엄마가 던킨을 사와가지고 던킨을 먹고 준비를 하고 가려고요 2시에 사랑니 뽑으러 가요 <웃음> 왕 던킨이다 와 대박 미쳤다 미쳤다 냠냠 첩쩝 냠냠 첩니 바바리안클 난이 그거네. 블루베 음. 음. 음. 빵이 엄청 부드럽다, 이거. 귀엽게 이렇게 있길래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아니.. 이 여러분, 방금 거즈를 2시간 이상 물고 있다가 뗐거든요. 뽑기가 힘들었었단 말이에요. 마, 마, 많이 근데 지금 이쪽이 마치가 아직 다안 풀렸는데, 위에 잇몸이랑 목구멍 쪽 있죠? 이쪽이 엄청 부어서 마취가 안 풀렸는데도 침, 침 삼키기가 힘들 정도로 아파요. 푹 쉬다가 오겠습니다. 지금 제가 저녁을 먹으려고 어, 누워있다가 나왔어요. 지금 상태가 마취가 아직 이쪽이랑 여기 귀 쪽이 좀덜 풀렸거든요. 근데 혀 부분이나 이런 데는 마취가 다 풀려서 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 마취가 풀려서 아프기 전에 빨리 호다닥 죽 먹고 약 먹으려고 지금 주방으로 나왔거든요? 저는 워낙 턱관절이 안좋았어가지고 턱관절 장치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턱관절 치료도 3개월 이상을 꾸준하게 받았었던 상태였거든요. 작년인가 그쯤에 좀 턱이 그래도 가끔 가끔 안좋고 이러면 장치를 그냥 자발적으로 끼고 자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또 귀찮이 좀더 심하고 불편해가지고 안 끼고 잤었어요. 그래서 안 좋은 상태에서 사랑니를 이쪽 오른쪽으로 뽑게 됐는데 올리는 것도 힘든데 스케일링도 같이 그 전에 해가지고 이미 그때 무리가 많이 갔는데 사랑니를 뽑으면 워낙 깊숙이 있다 보니까 엄청 힘을 많이 주시면서 뽑으세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리가 엄청 한 거예요. 안 벌어지는 거예요. 더이 일주일 내내 안 벌어졌어. 그래가지고 뭐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부드러운 빵도 입이 안 벌어지니까 그냥 다 우유에 노, 완전 녹인 수준으로 해가지고 먹고. 아무튼 그래서 여기 오른쪽 뽑을 때는 턱관절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뽑은 곳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잠은 설쳐서 하루를 잘못 잤거든요. 하루 이틀 정도는. 무슨 약간 드릴은 아닌데 약간 윙윙윙윙 하는 그게 있어요. 그 소리 나고 뭐 웬만큼 됐다 하면은 그때부터 그벤치 같은 걸로 막이렇 흔들어요. 그래서 뽑는 거죠. 와 근데 한번 빠각하고서는 뽑았어요. 두 번째 이제 그것만 뽑으면 다 뽑는 것 같았는데 워낙 뿌리가 깊고 휘어있다 보니까 안 뽑힌다는 거예요. 겨우겨우 빼셨어요. 진짜 겨우겨우 소독하고 꾸며주시고 끝났죠. 근데 이제 제가 턱에 무리가 많이 갔다는 거를 아시니까 물리치료를 받고 가라 해가지고 그 진짜 혼이 쏙 빠져나가가지고 혼자 멍해가지고 물리치료 받으러 가고 막 이렇게 물리치료하고 약 처방받고 버스 기다렸다가 하고 온 거죠 간단하게 저의 오늘 마지막 사랑니 뽑은 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핸드폰 하고 있다가 갑자기 느낌이 뽀각하는 느낌이 들더니 여기 턱 쪽이 엄청 붓고 있어요 아픈 건 아닌데 입을 벌릴 때, 말할 때가 굉장히 불편하네요. 아침에 일어났더니 꽤 많이 부어있더라고요. 많이 불편했어요. <웃음> 볶음밥이랑 소세지.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먹어보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불편함이 너무 커졌길래 확인을 해보니 엄청나게 부어있었어요. 너무 붓고 욱신거리길래 치과에서 소독받고 수사 맞고 그러고 왔어요. 오는 길에 언니랑 만나서 같이 점심 먹을 거 사왔어요.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거는 쉴밥 풀면 먹으려고 미리 사왔습니다. 얘 안될거 같고 안 씹히는게 아니라 요리가 네, 엄청 무요 <웃음> 불편함 없이 잘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보다 더 부은 것 같더라고요. 여기 턱 쪽이랑 다 부었어. 아침보다 얼굴에 붓기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턱 쪽은 아직도 땡땡하게 부어있어요. 그리고 몰랐는데 앞턱 옆에 멍이 들어있었더라고요. 살짝 노래예요. 붓기도 몰라보게 많이 빠져있고 멍도 빠지는 중이라서 더 노래졌어요. 붓기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되었고요. 잔붓기만 남은 상태예요. 그리고 노란띠도 조금 많이 빠졌고 좀 퍼져있어요. 이제 잔붓기는 실밥을 풀러야지 다 빠질 것 같고요. 멍은 여전히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. The sky s beautiful and so are you